자, 안녕하십니까. 장일승입니다 아, 계속해서 동영상 하나 올려, 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아, 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아. 이, 이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아 글세요 조금 신중하게 들으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시면, 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다리 동작을 하신다든가 물병 동작을 하신다 생활하시다가 이제 기침 증상이나 감기 증상이나 가래가 생기는 증상 그죠자 어,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 자 이런 증상들은 보통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스실금 그러니까 아주 심한 방기 정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 가스 자체가 이렇게 식도 쪽으로 목으로 입으로 이렇게 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뭐 10년이 지나든감기안 걸려 버립니다. 아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10년 이상 감기한번안 걸렸다. 좋은 건 아닌데 감기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안 올라오니까 감기에 걸릴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고 가스를 이동시키면서 피를 올리고 가스를 뽑아 올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 가스가 정확하게 못 빠져나가고 목이나 코나 이런 데 붙으면서 가래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론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감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죠? 아, 조심하셔야 된다. 이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감기에 대한 대처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이 방법이 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 일단은 간단한 동작부터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어, 일단 지금 기침이 너무 심하신 분이나, 가래가 너무 심하신 분이나, 일단은, 어,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고 난 다음에, 그니까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를 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를 펴면서 이제 자발 운동을 하고, 다리 조작을 하고, 그니까?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뭐, 어깨를 들썩거리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 어떤 치료를 위한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잘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너무 어, 부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막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가스는 올라오는데 이게 가스가 올라오다가 멈춰버린다거나 정상적으로 식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못 빠져나가 버린다든가. 혹은 위장까지는 올라왔는데 식도 쪽으로 못넘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식도 가슴이 다배어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가스가 소양돌이치면서 막 가래가 형성이 되고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러 제가 왜 이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를 못하시면, 자꾸 어떤, 어, 안 좋은 생각, 극, 그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게 돼요. 가스가 올라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가끔씩 가슴을 덜어 올리고, 엉덩이나 뒤로 빼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잡라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한 시간당 5분 정도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랫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좀 덜어 올리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이 자세가 아니에요. 완전히 꺾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기침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나, 가래가 계속 형성이 되시는 분들, 지금,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머리도 숙여버리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꺾어버린다라는 게 뭔가 하면, 자, 앉아서 이렇게 꺾어도 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꺾어버려도 돼요. 서서 하는 데 꺾어버리면 더, 이제 가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허리를 펴면, 여러분들 가스가 아랫배나, 어떤, 창자에서 자꾸 올라오게 되고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갑니다 어 내려가면서 이제 가스는 내려가고 이제 조금 더 도와줘야 될 동작이 있어요 이제 자세는 보이죠 그죠 고개도 숙이시고 꺾어버리는 거야 꺾어버리고 자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왜 기침 계속 나고 왜 가래가 계속 생기고 일어나면 식도까지는 가스가 지금, 식도는 가득 가스가 차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코로, 입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가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잡음으로 말하면 아마 가스는 일단 내려 보내주고, 여기서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자, 이빨을 딱딱거리는 겁니다. 이빨을.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빨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자, 이빨 딱딱 끓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래. 이빨을 딱딱 끓이다 보면, 이 이빨을 딱딱 끓이면 폐가 약간씩 수축이 되려고 하고, 식도에 있던 피가 아래턱으로 살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이빨을 딱딱거리면 이 아래턱이 식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 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도에서 갇혀 있던 가스가 자세를 숙여 버림으로 말매 아 한쪽으로는 내려가고 이쪽으로는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살살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80% 는 내려가 버리고 나머지 20% 는자 한숨을 그냥 가볍게 쉬어 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아요 한숨을 쉬는 듯안 쉬는 듯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기만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면 이러면 공기와 함께 가스가 살 빠져나가요 남아 있던 가스가 그래서 이러면서 기침이 일단은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면서 일단 기침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가스가 들러붙는 것도 일단 멈추니까 가래도서 열서 잦아,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가래가 너무 생기신 분들은 따뜻한 물을 조금 주기적으로 많이 마시지 말고 그냥 목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마시세요. 어. 혹은 그게 그러니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혈액순환을 돕겠다라는 거야. 피가 올라오는 걸. 그죠? 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일단은, 자. 자, 머리도 아주 가볍게. 자. 자, 이빨 딱딱 끓이면서. 자, 머리를. 하,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요. 머리를 빠르게 흔들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흔들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빠르고 강하게 흔들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눌러줘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심지어 물병과 함께 흔들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충 흉내만 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거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자 일단은 허리를 숙이고 이빨을 천천히 딱딱거리면서 고개도, 한숨을 한 번씩 쉬어주면, 일단은 기침은 잡혀요. 기침이 잡혀요. 모든 분들한테 통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이 동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나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좌우비대칭을 고려한 운동, 다리 동작, 머리 흔들기 물병들기 혹은 자바라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게 발생했을 때그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올라오게끔 유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후퇴를 하는 방법에 이요 후퇴하는 방법 가스를 올라오다가 이제 내려보내 버리는 방법이야 근데 이런 동작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기침이 났을 때는 이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폐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발생됐을 때도 기침이 날 수도 있고 가래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왼쪽 창자에 가스가 부족할 때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가스가 왼쪽 창자에 부족하게 되면 이 밀어 올려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못 빠져나가요 식도까지는 올라오는데 혹은 위장까지 올라오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기침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 다시 한번 말씀 드려니다이 동영상은 제 동영상을 구독하셔서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아. 죠 혹여나 몰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 자세를 취하면 기침이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점은 기침이 멈추는 게 모든 일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 일단은 이 방법은 후퇴하는 방법 후퇴하는 방법이에요. 가스를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내려가 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소화불량이 시작된다든가, 체하게 된다거나 근데기침이라 감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가볍게 볼 어떤 증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후퇴하게 되고 앉아서 안되면 서서라도 이렇게 어, 오히려 어떤 때는 좀, 여러분들 실험적으로 해보셔야 될건 되게 많아요 다리도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허리를 숙그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양쪽 다리에 똑같이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있어도 빨리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만 가스가 내려가는 거야 똑바로 세우면 일단 모든게 약간이라도 올라오려는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꼽히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어떻게, 어떻게 보면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걸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물론 저는 뭐 여러분들 보다는 좀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은이제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라 거예요 각각의 정상에 따라서 뭐 눈이 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견갑골이 아픈데 어떻게 이런 모든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지식을 여러분한테 그냥 계속 제공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예상치 못하는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죠?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라는 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조금, 제가 요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딸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프로답지 못하고 <못해. 웃음> 프로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던 분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이제 똑바로 세우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가스는 내려가고, 아랫배는 튀어나오고. 여러가지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설사나, 가스 실금이나, 여러가지 병이 생겨요. 그래, 아, 내가 뭔가 이제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제 허리를 피는 거야.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 가장 완벽한 자세는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장 완벽한 자세는 엉덩이를 뒤로 조금 밀고 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자세가 힘든 자세예요. 사실.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하게 되면 물론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취해도 돼요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취할 수가 없냐 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이 자세를 갖고 버티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이자세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피와 가스가 막 올라와요 피와 가스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잘 빠져나가는 몸을 갖고 있다면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 천만 다행이또 피가 올라오는데 골고루 잘 퍼지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내려 가스와 피가 이제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는데 다리 쪽으로 그냥 일정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왠가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어떤 좀 뭔가 비대칭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가 빠져도 불규칙적으로 빠지게 됐을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불규칙적으로 빠졌던 피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펴기 시작했다 그럼 올라올 때 규칙적으로 올라오겠어요? 불규칙적으로 올라오겠어요? 불규칙적으로 올라오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해버리면 피가 올라오다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요 뒷골이 땡기거나 막 정수리가 막 뜨끈뜨끈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스가 올라오다가 막 기침이 막나온다든가기침한번 나오는게 아니고 계속 나온다든가 가스하고 피가 올라온다고 랬잖아요 자세를, 자세를 변경시킴으로 또 이게 올라와요. 그런데 완벽하게 올라오는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간 정도 이 자세를 꽉 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쇼크를 먹게 됩니 가스하고 피가 너무 올라와서 막 뒷골이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가 막 뒤가 열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컨트롤을 잘할수 있어서 자발라 운동도 하고 어떤 묵직한 곳이 있으면 컨트롤도 하고 혹은 발굽벽이 다해서 피하고 좌우 비대칭을 고려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올라오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컨트롤을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기술은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마저도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동영상 올리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창자가, 이제, 심지좀 가장 극단적인 부분들은 아랫배가 팽창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아랫배가 과도하게 팽창이 됐다. 좀 심하게, 아프고, 묵직하고 가복복한만나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서 기침이나 가래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대처법은 모르고 너무 열심히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자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있으면 이제 아랫배 팽창은 안 풀려요 어쩌면 영원히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들자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겁을 주잖아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경로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세미나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그냥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게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우산에 어떻게 뭐 바람이나 어떻게 하다 보면 우산 손잡이 막대 부분 있잖아요.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바람의 힘에 이제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우산이. 이렇게 푹 꺾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꺾였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확 펴버리면 이게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부러져 버린다 이런 개념이 이제 기침이나 가래다, 두통이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과 그 연결이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우선 손잡이 막대 부분이 이걸 야, 요거 잘못 피면 부러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봅시다 왠가. 뭐든지 힘의 작동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펴지다 보니까 이게 안 부러지고 펴진 거야.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야. 적절한 예는 아닌데, 그냥 약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도, 그게 우리의 목표는 허리를 펴는 거야 결국의 목표는 바른 자세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내밀고 이러는데요 제가 이런 동작은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1시간당 5분 이상 가, 이게 가슴 들어 올리기 자세야 가슴 들어 올리기 가슴 들어 올리기가 치료의 첫 단계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5분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5분 또 충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뭐한 5%, 7% 정도의 분들한테는 이게 충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분이 아니라 1분, 2분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허리를 이렇게 있다가, 한 1cm 정도 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cm만큼 가스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지시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창자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복부가 이렇게 팽창이 됐다라는 뜻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창자의 윗부분, 오른쪽 창자나 왼쪽 창자의 윗부분이 찌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왠면 우리 내부 공간은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 팽창이 되면, 다른 부분은 찌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 그러니까, 윗, 윗배가 찌그러져 있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윗배는 바짝 들어가 있고, 아랫배는 뽈로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복부 팽만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는 정상인데,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치료가 좀 쉽고 아랫배가 심하게 팽창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긴 시간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랫배가 심하게 팽창되어 있는 분들이 이 자세가 자연스러운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짧아도 5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예상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몸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살짝 들어보면 이게 뭔가 이 창자에서 걸리는 느낌이 와요. 이 걸리는 느낌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다가 살짝 들어보면 가스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피하고 가스가 올라오다가 그 아까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만나면 이게 펼쳐지려고 뭔가 압력이 걸리면서 제가 걸리는 느낌이 온다 그러죠. 압력이 올라가. 찌그러져 있는 게 펼쳐지려면 압력 힘이 작동이 돼야 돼요 가스 힘이 혈액의 혈관의 힘이 작동이 되면 이게 팽창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을 때는 편안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니까 편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있는 거야 가스가 내려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피가 내려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수그리는 거야요그 나중에 이게 너무 내려가다가 팽창이 되고 근데 이제 아이고 늦었어 이제 올리다 보니까 안 올라오는 올라와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있었으면, 살짝 올라오면 그 걸리는 지점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한이 정도 피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섯 조금만 움직이는데도 벌써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대충 한이 정도에서 걸렸다. 뭐 걸리는 부분은 또 에어로우면 뭐또 어떻게 찾아요? 또 이런 질문도 무지막지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댓글엔 질문 안 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거기야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편다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온다. 이러면 일단 거기가 여러분들의 허리 자세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내려가도 되고 올라와도 되는데 항상 거기서 약간이라도 올려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조건 또 올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올렸다 싶으면 또 어쩔 수 없어 또 꺾어야 돼. 너무 올렸다 싶으면 꺾어야 되고, 또 내려 보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뭐, 여러분의 몸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이 너무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진 걸 무시하고 그냥 펴겠다 이러면 아까 우산처럼 부러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몸이 망가져 버린 분들을 바로 치료해 버리면 이분은 아마 쇼크사로 죽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혈관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막 안압이 올라와 버리고 막 잇몸이 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차 자각 증상,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무리수를 두고 혹은 또 어떤 땐 게을러서 규칙적으로 안 하고 변수들은 너무 많아요 진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까지 될 수가 있다고 내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걸리는 지점이 있다 이래. 이렇게 래이 있다가 들면 자, 여러분,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살짝 들고 자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물병들게 하고 이럴 때는 또한 번씩 바짝 세우고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뭐 가슴으로 너무 올라다 싶으면 또 쉽게 거어보기도 하고 좀 안정을 취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 허리 동작이에요. 허리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리를 펴면 가스와 피가 써서 바닷가에 밀물이 밀려오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머리까지 올라와요. 그러 계속 밀려오는 걸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하다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도 내릴 수 있어요 막 자발 운동을 했는데 막 목에 막 열감이 올라오고 너무 심하다 내려야 돼요 왜? 갑자기 너무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걸 받아들이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돼있다는 라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하게 되면 압력이 너무 올라가요. 단적으로 헬스장을 꼬박꼬박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가던 사람과 아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 가는 사람은 똑같은 운동량을 운동을 시켜버리면 처음 가는 사람은 반드시 몸살이 걸려요. 근육통이 오고 담이 와버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하던 사람은 벌써 그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처음 간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가던 사람만큼의 운동을 해버리면 2차 자극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량 물병 들기 머리 흔들기 자바라 운동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폐의 좌우에대칭 고려하기, 모래주머니 착용하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계산, 계산, 계산. 전 자꾸 이런 얘기, 계산을 해야지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아야 되고, 이걸 어느 정도 주기로, 혹은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냥 흉내만 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 너무 많으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 제가 자꾸 2보전진1보 후퇴, 2보전진1보 후퇴. 후퇴란 말또 여러분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후퇴인가? 아니, 그럼. 그러니까 너무 올라왔으면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내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어서는 거야. 혹은 앉더라도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걸어 다녀야 돼. 오히려 막 내려보내야 돼. 너무 내려가 버리면 이제 또, 확 무너져 버리면 이제 또 다시 도, 돌아오기가 또 힘들어져 막 미친 듯이 해야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 보내고 어디서부터 다시 조정을 해서 올라올 것인가까지도 계산해야 돼. 그걸 할수 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력자가 돼. 눈이 떨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세요? 오른쪽 목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침이 막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잇몸이 부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코가 막혔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모래주머니안 찾은 사람이 갑자기 모리주머니를 찾는데 피가 올라오면서 이명이 나타났다. 후퇴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후퇴가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후퇴해야 돼. 내려가야 돼. 모리주머니 풀고. 푸는데 그냥 와 도망가자 싶어서 다 풀어버리면 좋은 거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너무 심하면 미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 때, 이명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명을 못 견디면서 미치도록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강도,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명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후퇴했다가, 아, 결국은 이 치료 과정에서 이명이라는 것은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왜 피가 떨어지면서 상한선이 귀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거기 압력이 올라가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가버리면 머리 위쪽으로 귀 윗부분으로 뚫고 나가버리면 결국은 이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면 후퇴를 해야 돼요. 내려보내야 돼 내려갔다가 좀 안정을 취했다가 이제 다음에는 예상을 아 올라가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했다가 올라갔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희한하게 후퇴했다가 다시 가면 이게 살짝 적응이 돼 있어. 그래서안 나타날까. 그랬어요. 또 소리가 나면 또 후퇴했다가 또 끌어올려가는 거야. 그두번세번 번 해보면 진짜 소리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만 누르기 뭐 뒤통수 잡아당기, 혹은 뭐 오른쪽 뒤통수,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 자 이런 거또 무작정 흉내 내면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건가 말 건가. 아 여기가 피가 부족하니까 여기가 떨리니까 팍내리고 그래서 이런 피가 올라오면서 떨리는 게 멈추거든. 근데 떨리는 걸 멈췄는데 피가 너무 올라와서 이게 머리가 아파. 그럼 왼쪽으로 또눌러요그 피가 골고루 펴지면서 두통이 싹 사라져. 자, 이런 게 기술이라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제가 자꾸 이제 몸에 다 연결이 돼있거니까요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턱관절을 잡으려고 턱에 힘을 주니까 여기 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귀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턱관절을 해결하려면 이명현상은 넘어가야 될 과정이야 근데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답이 없는 거야 어깨가 빠진 사람이 어깨 끼워 맞출 때그 고통이 싫어서 어깨를 안 맞추겠다. 이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난 치료하기 싫어 그냥 이래 살래. 그럼 팔을 못 쓰게 돼. 턱을 못 쓰게 돼. 턱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주먹을 쥐니다 주먹을 쥐면 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고. 턱을 앞으로 밀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아래 니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도 턱에 힘이 들어가요 근육이 살아나 턱관절 인대가 살아나는 거야 인대가 살아나는 대신에 귀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머리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요. 하루에 몇번할 건지,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건지, 어떤 주기로 할 건지.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운동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몰라.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 데이터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다음날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전혀 몰라요. 자, 오늘 이런 운동을 했는데 어떤 정상을 경험했어. 아, 이건 좀 무리가 됐구나. 그러면 내일은 조금 줄여서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냥 흉내 내기에 급급한 사람은 계속 이런 2차 자각증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나중에 저를 욕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떠났다가또 돌아와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이게 현실이에요. 하여튼 허리 컨트롤 하는 거 그죠? 자, 물병 들기 할 때는 그냥 똑바로 우요 하세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또 끝나면 이제 그니까, 러 자세를 똑바로 세우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자세를 똑바로 세우면, 이 가스가 위장에 올라오는 거 계산해야 되고, 식도에 올라오는 거 빠져나가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계속 움직여줘야 이게 빠져나가거든 근데, 한참 하다가 막, 한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어디에 걸릴지가 모르는 거야 식도에서 걸려버릴 수도 있고, 위장에서 걸려버릴 수도 있고, 왼쪽 창자에서 멈춰, 가스가 이동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야, 오늘 한 시간 열심히 운동했어. 나머지는 다 쉬었어. 이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라 이런 말안 해요. 주기적으로 어떤 동작들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15분에 한 번씩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다리 조작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분에 한 번씩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다리 흔들어주고. 다리 조작해주고. 오늘, 지금 올린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 두개 찍게 됐는데, 음. 제가,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 얘기 들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감기 조심하라, 감기. 네. 근데, 이거 잘해서 감기 더 이상 안 걸리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걸, 이걸 이해하고. 야, 선생님, 이거 하니까 감기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만나 저는 100% 그 말에 공감한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안 걸리는 거야. 걸린다 싶으면 조절을 하는 거야. 수위 조절을 하고 혹은 더 운동을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후퇴를 할 건지 수위 조절을 하는 거야. 그게 안 걸리지. 넘어가 버려. 잘 하셔서 건강 회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고 또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더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후원 좀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하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사업이야 시간 사업 동영상을 한 개라도 더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야 서로 도와야 돼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